네, 여보세요. 아, 예, 아, 아, 아, 아유, 비수님, 아유, 아유, 오랜만입니다. 아, 아주 뭐 촬영하고 있었죠. 예. 야, 여, 열심히 해죠 <웃음> 아, 그 저번에 고대 여친 거 그거 아주 그냥 공팡이분들이랑빙구분들이 아주 재밌다고 난리예요. 예. 그래서 한번 더뭐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 기가 막힌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요. 모레 시간 괜찮으시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레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그때 뵈면 될것 같습니다. 아, 우 예, 예, 예. 아 이번가 대체 진짜 맛있는 거할 거예요. <웃음> 네, 네, 네, 네. 모레 뵐게요. 네, 네. <웃음> 맛있을 거예요 빙슈 님 <웃음> 자 여러분 오늘 군소레기잡으로 지금 석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번에 수빈스님이랑 굉장히 재밌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수빈스님이 그때 손질도 다 해드렸는데 이번에 대접을 또 해드려야죠 뭘로? 군소로 자 그래서 오늘 이쪽에서 또 군소에 모임이 있다고 해서 오늘 그몸 아주 박살내러왔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물이 왜왜 왜 이렇게 더럽지? 여러분 이거 물속이 보이지가 않는데? 야 이게 다 뭐야?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뭐냐면 개 락됐는데요? 와 오늘 한 마리도 없다 자 여러분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갈수 있으면 리발 네앞 아, 기름아 기름아 기름아 기름아 지마 오 야 이거 진짜 위험하다 와 여기를 밟는 거는 어어개 찝찝하네 아, 여러분 그나마 이쪽은 조금 물속이 그나마 조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요새 계속 군소 컨텐츠 지금 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철에 딱 군소가 많이 없나봐요 저거 뭐야 저 개군소야? 라상레기야 해초리 말 이거 뭐야 어이구야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자 한번 꺼내볼게요 여러분 어? 안에 물고기들이 있는데? 아 일부러 걸어두신 건가 여기? 아이 그런가 보다 일부러 걸어두신 건가 보다 안건을게요 왜냐면 지금 돌에 꽉 묶여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그냥 묶어놓으셨어요 혹시 내일 다시 왔는데도 있으면 그때 풀게요 내일 있었으면 좋겠다 와 여러분 진짜 군소 물량이 끝났나 봅니다 여기 보시면 불가사리 새끼도 보이는데 라사래기야뚱인데요 꺼져 이렉야 사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없는 날에도 분명 이렇게 뒤지다 보면 꼭한 마리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내일 또 올게요 리발 군소 잡으러 이틀 쓰니까 론나 갔다 라캉라삭 자, 여러분 다음 날 날씨가 나빠져가지고 지금 군소리끼또 다시 잡으러 왔는데 리바 어제만큼 더 더럽네 리바. 야 내가 군소 때문에 이렇게 쩔쩔 매출이야 자존심 개상한다. 여러분 저 군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 홍합이네 홍합 홍합. 와와와와와 와. 오 여러분 이거 어제 그건데 아직도 있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뭐야 뭐야? 어, 장어네. 자, 여러분 장어 있고 지금 조그만한 것도 있고 하는데 지금 살아 있어요. 야 일부러 여기 두신 건가 진짜로? 열어봐 되나 모르겠네. 지금 안에 황어, 장어. 야 이거 살려놓으신 거야? 내가 가져가면 안될것 같다. 줄게요. 괜히 가져갔다 이거 약간 그 범죄 되니까 어쩌면 그 제가 지금까지 당했던 통발 도둑분들이 이런 식으로 가져가셨을 수도 있어요 제거를그럴 리는 없어 리발 그냥 가져간 거야 똑같은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 안에 군소 있었으면은 가져갔어 <놀람> 자, 여러분 급하게 가득장화가지 신고 지금 원래 제가 했던 헤르즈 포인트로 왔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도 없을 거예요 군쇼 야 제발 나와라 리발에게 한 마리만 괜찮아 니까 나와 나와 열어 이래 기야 없어. 군쇼야, 살살 녹여줄게. 해. 한 마리만 나와봐. 자, 해초가 좀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어, 어, 찾았다. <웃음> 아, 근데 작은데? 작거, 이러면 심지어 이거 개군소 같은데요? 어, 보랏빛인가? 잠시만. 아우 보랏빛, 보랏빛, 보랏빛. 일로와, 이래, 렉이야. 드디어 찾았구만. 너 여기 잠깐 있어. 그늘에줄게 말라 뒤지진 않을 거야. 기다려, 뻗지. 너를 이틀 동안 찾았다, 리발 렉이야. 기다려. 창우수 한 마리만 더 나오자. 자, 이런 돌 들쳐볼게. 왜냐면 얘네가 낮에는 돌 밑에서 자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 요 버려. 뭐야, 저거?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뭐해, 뭐지? 라사. 이야, 진짜 조그만한 해삼입니다. <웃음> 저번에 잡았던 해삼마다 완전 초미니 해삼인데 얘는 검은 해삼이다. 검은 해삼 이거 뭐, 뭐, 뭐. 블랙 해삼 그딴 거 없어요. 버려 버려. 펴서 보자. 야 근데 얘, 얘 성게 많다. 얘개 크다 성게. 와 이거 뭐야 그러면 성게 더럽게 커요. 이거 보세요. 와 진짜 크지 저 버려. 이거 뭐야 덩어리? 이거 뭐야 덩어리? 우와 성게 씨알 보고 소 물수제비. 야 거길로 겨어 들어갔구나. 여러분 여기 있거든 이 지금 안 보이는데 보랏빛으로 아예 물 들어 버렸네. 자, 여러분 다 잡아 볼 건데 없으면 저한 마리라도 가져가서 빙수님께 대접을 해드릴게요. 이게 대접이 아니라 사실 그 민폐 좀 끼칠게요. 여기 해초 많다. 이렇게 되면 해초 냄새를 맡고 여기로 왔을 수도 있거든요 음 없네 이 새끼들 코가 없구나 리발레끼 자 그럼 여러분 일단 뽀찌레끼 일로 와봐 자 그리고 초반에 운조기 잡았던 참군 쇼레끼 목덜미 잡고 라삭 일로 와 들어가 자 여러분 일단 요한레이라도 집으로 바로 가져갈 거고 내일 밤에 다른 항구로 가서 꼭 추가로 좀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밤에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지금 밤에 군소를다 잡으러 왔는데 자, 일단 요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여러분 저기 동그란 형체 있거든요 돌이네, 리발. 뭐야, 여기 로동레기들 어, 여러분, 다 이거 살아있는데? 얘, 물 빠질 때 지금 못 내려오구나. 잠시만, 내가 구출해줄게. 어떻게 구출안하면 사스킹렉기들아. 다 살렸다. 또 어, 뭐야. 여러분, 개 극형 곱등입니다. 저는 곱등이 사실 뭐 무서워하지 않는데. 바닷가에 앞에 곱등이 가 있는 건가? 있는 건가 라사. 어, 없다. 잘 뛰네. 어, 없네, 너. 축하해. 아, 여기도 쫄장 게리끼가 있네. 여기 보자. 라사레기야 야야야. 나줘나줘나줘 버릴게. 자, 여러분, 군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아까 잡은 그한 마리만 바로 집으로 가가지고 그한 마리로 그냥 군수빙수 한번 해볼게요, 리발. 아? 이따 봐요, 라상, 라상. 상만아, 상만 도와줘. 상만 도와줘. 손좀 잡아줘. 빨지마, 더러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총 이틀 동안 아주 귀여운 콘에게 잡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평소에 군소를 롯나 거대한 애기들만 잡다가 지금, 롯나 귀여운 딸라따라거리는 요렉기 한 마리 다 잡았는데, 사실 저거 없어 보이면서도 굉장히 쏙 큐트. 그데 그래, 여러분, 조금만 해도 보랏빛 처품 는같는 가를 바 없어, 렉기야. 이 없어서 입으로 하나 펀치. 자, 그래서 수빈손님이 오시기 전에 이렉기를 손질한 다음에 냉동 보관을 해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이렉기 칼질 당하러 가자. 난도질. 일로와. 여러분, 뭐군소 손질은 많이 보여드렸죠? 딱 그야 자꾸 배를 바로락 라... 뭐야? 잠시만요 어, 네 빙순이 여기 근데 오셨을 때 하나하나 찌그려가지고제거 군소 잡아놨건 군소가 필요하시다고요? 그 이틀 동안 근데 겨우 한마리 롱만한 레이 잡힌 아 무조건 필요하시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아니요아니요 저는 뭐 널린게 군소인데 너또 잡으면 되죠 뭐 네네네 네 그때 뵐게요 네네 네. 군소 안 널려 있어, 리발. 여러분, 빈손님이 내일 오시거든요. 근데 심지어 내일 새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군소를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아니, 처음으로 군소를 인터넷에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잡아서 만 먹고, 뱉고 하다가 군소를 사먹는 거는 처음이에요. 자, 그래서 내일 바로 배달로 한번 받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그나저나 저 군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봉지에 들어가자. 돌려서 묶어버려. 빈손님이 내장 안뺀 군소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넣고 지금 냉 냉동... 냉동실에 넣어버릴게요 미야 너를 냉동실에 넣는 건데 인생 처음이야 군소를 잘가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배달해줬던 군소가 도착을 했습니다 군소를 택배로 받은 거 처음인데 롯나게 기대가 됩니다 자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오 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네 깨끗하게 손질하여 삶은 금랭한 상품으로 자연해동 사용하세요 야야 군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뭐? 어? 어? 뭐야? 뭔 소리야? 집에 아무도 없는데? 누구야? 누세세요 누구야? 누누누누 w i s s n i 이 a Columbus, Swiss Nibosha, s w 이 s 서 Nigas, Swiss Nigas, Swiss Nigas, Swiss Nigas, Swiss Nigas, Swiss Nigas, Swiss Nigas, Swiss Nigas, Swiss n i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좀 궁금한 게있어서수빈수한테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수빈수의 뜻이 뭐예요? 수빈수의 뜻은 물수 얼음빛 물수? 해가지고 수빈수입니다 아빔수를 좋아하신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가 뭐냐? 바로 군수빈수 네. 죄송합니다 <웃음>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며칠간의 노력했는데 군수를 겨우 한 마리 잡았는데 <웃음> 가져가셨어 지금 하자아 괜찮습니다. 아, 죄송습니다 아유, 니가 랄게. 자, 그래서 오늘 바로 군소를 한번 사봤습니다. 정말 최초로 사봤거든요. 광고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잡기만 하다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군소를 사보니까요. 군소가 시야도 크고 굉장히 통통하고 심지어 이거는 한번 삶아진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왜 이렇게 꺼벼요? 몰라요. <웃음> <웃음> 저도 이렇게 까만 거 써는 처음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로 빙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슨 빙수? 뭘저래다 <웃음> <웃음> 제가 다 제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자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멈춰. 어? 어 풀어. <웃음> 아 <웃음> 얼마 주셨나요? 택배비까지 15,000원. 어? 괜찮죠? 잡으신 거다더 나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웃음> 빙수 재료. 자 바로 젤리. 연유. 팥 내기. 팥 좋아하세요? 예. 어, 많이 드세요. 저 싫어하세요. 아저 싫어하네. 극종치. 자 그리고 빙수님 제가 빙수님 위에 하나 사둔 게 있습니다. 야 빙수기. 자 여러분 요즘에는 전부 다 자동빙수기인데 이거는 수동빙수기입니다. 여기다 얼음 넣고 밑에다 바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열어. 일로 와이네기야! 여기요 얼음을 넣어가지고 갈면 됩니다. 얼음 넣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빗으로. <웃음> 수돗물인데? <수도>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아주 대형 그릇에다가 여기서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아버려? 갈아볼게요 자, 나사. 오오오! 고장난 거 아니에요? 오, 여러분 한번 했거든요. 다 녹아버린데. 대라트했는데. <웃음> 한번 가라는데 지금 바로 녹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르게 갈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 사무라이! 라삭! 포동! 오, 괜찮은데? 라삭! 라삭! 라삭! 라사. 시끄럽다. 그치? 이거 민원 들어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 조이도 안요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어 o o o o o o o o o o o 어 도와주세요. 아톤터치 어? 얼음 끝났는데요? 뭐야? Ouais. <웃음> 얼음 없는데도 지금 이런 소리 나는 거예요? 자, 지금. Uh -huh. 자, 여러분 지금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인데 사실 여러분 보시면 은빙수가 약간 예쁘게 쌓여있어요 예쁘잖아요. 얼음 더 있습니다. 열어? 일로 와이귀여야 제가 봤어요. 여기 뒤에 있는 애들만 좀 타고서 넣으면 될것같아요 그럼 이거 나머지만 갈아버릴게요. 아, 아,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이제 빙수가 습니다 완전 다 갈아버렸죠? 자꾸 내 이름이 불리는 것 같은데? 빙수 갈아버렸죠? 그래도 <웃음> 눈이 네. 왜 그러시죠? 여러분, <웃음> 빙수기 이거 한번 쓰시고 못 쓰실 것 같은데요? 쓸 생각 없었어요. 여러분 <웃음> 이제 여기다가 빙수 재료로 넣을 거예요. 젤리, 젤리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어릴 때 저도 이 젤리보다는 떡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럼 여기 연유 좋아하시죠. 연휴가 여러분 여기 어디 에 좋냐면요 변을 잘못 보시는 분들이 연유를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질문 안 할게요. <웃음> 자 그리고 팥 좋아하시나요? 예예예. 예, 예. 여기다가 먼저 팥을 넣을게요. 손톱 까신 거 아니죠? 그럴 수도 있어요. 파. 열려라 참깨. 오. 야. 이거 팥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상상만아, <웃음> 네니거 거 아닌데? <웃음> 야야야 왜 지져? 야왜 지져? 팥 보고 지져 왜? 팥 보고 지는 이유가 있는데? 네. 팥 어? 팥 보고 지는데 예. 그 이유가 있는데? <웃음> 파 파고 배추 졌어 파 싫어하는 게 귀신들이 파 싫어하잖아요 우와 소름 돋았어요 진짜 진짜 소름 왜 이렇게 돋았어요? 원래 이 시간대에 소름 돋아요? 아여아 <웃음> 어, 그... 아, 이거 진짜 보고 있어요? 지, 지, 진짜 귀신들이 파 진짜, 진짜 싫어요 상반도 나가 <웃음> <웃음> 여러분 이 파스를 이렇게 퍼가지고 바로 여기다가 그 롤빙 스타 있잖아요 롤빙... 제가 롤빙 스타일 안 갔어요 어떤 아... 스 어떤 스타일? <웃음> 어떤 스타일? <웃음> <웃음>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우리. 아니 식탁이요 아 그럼 비스 님 한번 제거 데코, 데코 좀해 주세요. 아 더하. 파스 많이. 저 이거 다먹어. 다 먹어도 되죠? 어 그럼요. 오케이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파아 이렇게 두고 여러분 젤리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 아시죠? 모양새잖아요. 하나 뭐 드셔 보시겠어요? 입맛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저 먹을게요. 둘 셋. 팔릇이 초대령. 아! <웃음> <웃음> 그래도 조금 넣을게요. 조금.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발릇이 이렇게 <웃음> 많이 넣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자 넣고 자 그리고 안에 재료가 어딘지 기억이 <ination> 안 나. 빙수 누님 연유 좋아하시나요? 연유 굉장히 좋아해요. 아 많이. 많이. 언언언언언언언언언차 조금 오죠. 많이 오세요? <웃음> 연유 개 <굉장히> <웃음> 많이 먹어요. 국밥이요? 에 여러분 이렇게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여러분 빙수에서 조금 원래 달달하게 먹으려면 연유 말고 또 하나 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웃음> 뭐예요? 시럽 아 그렇죠. 시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시럽이 보통은 초코 시럽 아니면 딸기 시럽 들어가거든요. 초코 시럽, 딸기 시럽 뭐좋 아세요? 둘 중에 초코 초코 초코 시럽이요. 네. 네, 오늘은 군소 독 시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잉! 이게 여러분들 포도 시럽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자, 포도 시럽을 어어어아 j 이 s u s c 스크라 s 스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시럽이라 전부 나왔는데 진짜 빙수의 마지막 꽃은 뭘까요? 뭐예요? 저기죠? 펀치 헤끼야! 자 오늘은 바로 이군 슈원 헤입니다 <웃음> 리발? 군소를 제가 지금 처음 사봤거든요. 이 군소가 손질이 다 돼서 왔다고 했거든요. 자그래서 어? 뭐야? 뭐야 리발? 이 손질 다 됐다고 왔는데... 아. 저 봤어요 여러분 이건 손질이 안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것들만 조금만 한번 빼줄게요. 오 이거 뭐야? 이거 혀야? 제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리발 뜯어 조사 리발 개 리발네 리발, 리발 리리자 리, 리. 요거 한번 썰어볼게요. 여러 이렇게 다 됐으면 떨어뜨리자마자 라삭사브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리오오오오오오오오라삭오오오오오오오오리오오오오리리오오오오오리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떡처럼 이렇게 짧게 왜냐면은 떡이랑 군소랑 뭐별 크게 다르가 없습니다 둘다 그냥 조기조기 식감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두개뭐 뭐 크게 다를 게 없을 거.. 롯 같네요 라사라사 근데 여러분 그냥 원래 군소의 그쓴 냄새는 별로 안 나고 지금 무슨 냄새 나요? 김냄새 나요 그죠 김냄새 나죠 그런 냄새인데 이 냄새 그런 냄새는 그록같은 계속 맞고 싶은 냄새 <웃음> 저렇게 쌀은 군소를 들고 날려라 군소를 이렇게들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수빈수가 완성 되었습니다 아아 저기.. 괜찮으세요? 빈수님 아프시대요 와..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빈수님이라서할 땀이 롯나게 납니다 지금 <웃음> 철.. 철철 철철 빈수안 더우세요? 빈새 아프시네요 계속 여러분께 사실 비주얼이 이게 더블 나왔을때라뭐 크게 다려울 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준비되셨어요? 손재씨가 <웃음> 자리로 가시죠 자 여러분 오늘 김상만과 함께하는 수빈수님 콜라보 군수빈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한번 비벼 볼 건데 근데 사실 그뭐 뭐 했을 때는 뭐 나쁘게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자 여러분 솔직히 이게 군수 없으면 은 그냥 뭐 나쁠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죠? <웃음> 자 여러분 대박입니다 군수빈수 대박이에요 진짜 개대박입니다 <웃음> 경륜 오신 거죠? 가이위보 하죠. 일단 처음 가이갈보는 그냥 이거 먹게. 그냥 분수 없이. 바비바비보. 아 그래. 냐! 자 여러분 포도 시럽이 들어간 니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바비. <웃음> 개 맛있어요. 진짜요? 아니 네, 진짜. 진짜 진 진짜 개 맛있어요. 포도 안 보이. 아 근데 원래 아, 근데 여러분 포도를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저는 포도 안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근데 거짓말 아니라 포도 맛이 안 나요. 아, 그래요? 어 진짜 안 나요. 투비. 응? 별로 안나죠 응. 그럼 이제 군소 먹죠. 이것도 가이바위보 하면 안돼요. 가이바위보야죠가이바위보가이바위보놀줄 아! 아! 아! 아시네. 안 내면 지는 거가이바위보자 어? 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고르실래요? 제가 고를게요. 에헤이! 아, 작은 거 드시는 아시네. 아! 제가 이럴 줄고 크기를 다 고만고만하게 썰어놨거든요. <웃음> 빙수 콘텐츠 한적 없으시죠? <웃음>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그래서 처음 아유, 보고 있어요. 아유, <웃음> 시작해주세요. 조심히 가세요. 그럼 빙수님이 지금 봤을 음. 때 지금 빨리 작한 찾아 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한 소리 나더 아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보한 마리 올라가 있죠? 크기 너무 작은데 이거? <웃음> 아, 까지 와주셨는데 빙수님이 골라 주시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머가리 뭐 드셔야죠 머갈리이새다 공부 한번 했어. 기가 막힌 디스플레이요 <웃음> 강궁아 드림. 만 이거 작 <웃음> 이거 다고요이 새끼 높이 보세요. 나 <웃음> <오> <웃음> 바로 먹어 볼게요. 투 아, 이게. 되 그게 금방 사라져. 그 어우, 대대 아 이거 잡을게 잡을게 <웃음> 아, 아, 아, 버려 버려 버려 할줄못 씹었는데 야야야 할주얘미괜찮으세요 아니요 이게 매생이 그, <웃음> 그 기분 나쁜 매생이 향와 그리고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매생이 향이 너무 세져가지고 어떻게 구이시안 하셨어요? 매생이를 좋아해서 향은 괜찮은데 아매생이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근데 식감이 진짜 어 앵간하면 욕안 하시는 분인데 오늘 감사합니다. 재밌는 거 뽑았습니다. <웃음> 와 이거 근데 조그만 거나 솔직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진짜요? 빙수인거예요 아니에요. <웃음> 여러분 제가 조그만 거한 번만 더먹을게요 빙수이 드실 생각 없으시죠? 다시 먹을게요. 와아! 리가 있는데 또. 어, 이거 칠려그랬더라그렇죠잘안 <웃음> <그거 같은데요? 웃음> 맞네.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정해주게 하죠. 가위바위보, 뽀, 뽀. 아! <웃음> 제가 골라드릴게요. 아이, 그래도 오셨는데 그 작은 거 해드려야죠, 그죠? 그, 아이, 아이, 아이. 내가 아니. 안녕이라고? 아, 아니구나. 어? 누구요? 얘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오케이, 괜찮죠? 그럼 제 거를 더 작은 거 골라드릴게요.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아, 이거 비슷하죠? 아,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누가 더 빨리 먹나? 진 사람이 제일 큰거 마지막에. <웃음> 괜찮으세요? 아, 아 몰라 <웃음> 저기 야 야야야 비들비들한데 이거? 야야 야, 그만해라 <웃음> 개요? 이거. 아직 걸려있어요? 이거 좀 드세요 초메를 봐. 얘는 괜찮은데요? 예? 야, 얘는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에요 매생이 향기로 난다 오황나해 그렇게 할것 같은데 아. <웃음> 물좀주시고 오세요 빨리 물좀주시고 오세요 저 삼켰어요. 스미님 <웃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제 가주세요. <웃음> 선배님 이거 드실 수 있으세요? 왜왜왜저 저한테 초점이 왔죠? 아니 한 분이 계신데 안 드셔보기 좀 뭐하고 자 한번 드셔보세요. <웃음> 오잘 음, 드시는데요?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재밌네. 어 근데 여기 한 분이 더 계시는데 편집자님이 계시거든요? 어? 아.. 네. 베르오 어, 괜찮아? 괜찮으세요? 호동 밖에 안 나는데.. 어? <웃음> <웃음> <웃음> 아 맥주 드세요 맥주 <웃음> 어 1타 3피 진짜 와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빈순인가 군 수빈순 한번 먹어봤습니다 저.. 어떠셨나요? 리발 이발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 경험 해봤는데 아,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여기 시민지장 중에 걸려있다는 거 같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요. 자 그러면 다음에도 수빈의 스님과 또 여러 가지 이런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원톱 빵요! 수빈스입니다. <웃음> 지난번에 속아가지고 제가 빵요 했는데 옆에서 안 하시더라고요. 영상보고 알았죠? <웃음> 네.